진보, 보수 가르죠? 진보나 보수나 딱딱한 사람들이. 더 재미있는 건요. 진보가 원래 열려 있어야 되죠. 보수는 아니 원래 이름부터 보수니까 왠지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. 어쩐지 아세요? 사실 알고 보면 요 역도 반대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이 있죠. 진보, 지금 있는 제도 다 때려고쳐. 급진파거든요, 원래 진보는. 우리나라에 꼭 진보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진보는 급진파입니다. 때려고쳐, 때려고치면 더 나아진다. 보수는 지금껏 잘 지키자. 이게 온건파. 그런데 보세요. 그럼 진보가 더 열려 있어야 되죠. 왜냐? 지금껏 얼마든지 바꿀 용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. 그럼 그부분에서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. 보수는 지금껏 지키자예요. 닫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들어가 보면 어떤지 아세요? 진보는 결국 어떻게 고치자는 거냐? 내 말, 내 말대로 고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굳어 있습니다. 사실은. 보수는요. 지키자는 게내 이익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? 유도리가 있습니다. 돈만 되면 누구랑도 타협할 수 있어요. 뭐또 가면 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양면성을 다 보지 않으면요. 여러분 착각해요. 진보니까 열려있겠지. 아니요. 최고 고집쟁이들이 진보해요. 이념적 고집쟁이들이에요. 보수는요. 이념은 느슨해요. 실질적인 이득에 되게 박습니다. 이런 분들은 고집 안 부려요. 양심 세상 오죠? 그분들 아마 양심노트 바로 누구보다 많이 사서 들고 다니실 분들이에요. 이게 이득이 되면.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데 이게 도움이 되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. 그게 왜 사회주의가 먼저 망하고 자본주의가 오래 간지 아세요? 자본주의가 꼭 선이라서가 아니라 유도리가 있어서 그래요. 사회주의는 그 인연만 강조하다 바로 딱딱한 거는 바로 부러져요. 자본주의는요. 돈 되면 뭐든지 할수 있어요. 그 유연함이 도올에 버티게 하는 겁니다. 그렇다고 선이란 건 아니에요. 선 악은 뭐로 갈라지니까요? 양심에서 결정나니까요. 둘다양 어느 쪽이든 양심적인 쪽이 선일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 양심적이려면 늘 여유 있어야 되고 늘 깨어있어야 되고 늘 부적이 소통을 하고 있으면서 역지사지에 능해야 돼요. 그래야만 양심적이 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자질을 추구하려고 안 하고 나는 진보니까 선일 거야. 더큰 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참나 안에서 현존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요. 끝없이 이런 헛소리들을 들으셔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념적 재단,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선동질에 여러분은 계속 피해를 입으셔야 돼요. 여러분이 깨어 계시면 그런 수작은 딱 멈춥니다. 진보니 보수니 뭐라고 짓거려 봤자 선문답이죠. 딱 깨어서 오직 몰라 하는 자세로 딱 깨어 계시면서 밥은 먹고 댕기냐 이렇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밥을 먹고 댕기는지 깨어서 양심은 하고 댕기는지 양심은 챙기고 사는지 자명한 거 하는지 찜찜한 거안 하는지 근데 이게 에고에서 나온 게 아니라 편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겠다는 그 양심에 자명에 충실하게 사는지 그것만 우리는 서로 물어봐 줘야지 다른 소리는 다 여러분 그이 무지와 아집에서 나온 소리일 뿐입니다